네, 2022년도 4월 경기도 교육청 모의고사 화학도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범위가 좀 좁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거에 비해서는 어 문제가 좀 쉬워 쉽고요, 일단은 좀 쉬웠고 그다음에 그샅이물어 보려고 해서 그런지 수능에서 잘 다루지 않는 그런 개념까지도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내가 개념,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냐, 모르냐, 그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들, 어, 모의고사 전체 복귀를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네. 뭐, 특별히 총평할 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진행할게요. 어? 그 1번은 연소 반응인데, 뭐, 이게 1번은 너무 쉽죠. 이게 빛과 열을 내는 그발열 과정이 있는 거, 기억 가는 발열이고, 뭐, 발열이니까 엔탈피 변화는 음수겠지, 뭐. 그래서 뭐, 답은 1번이죠. <웃음> 이번. 우리 기체 같은 경우, 기체 같은 경우는 PV는 NRT에서, 그렇죠. 우리가 빨리 몰수 뽑아내는 거잖아요. <웃음> 그런데 이제 어쨌든 알값 안주어졌으니까 상수 처리하라 이거고, 온도는 바뀌어 있으니까 T분의 PV가 몰수다. 이거 하는 거예요. 어쨌든 B만 알면 되니까 그냥 쑥쑥 치워서 온도는 이렇게 쭉쭉 잡아놓도록 하죠 뭐. 그럼 왼쪽은 몰수가 얼마죠? 예, 온도분의 PV 하면 되니까 2분의 X 쓰시면, 쓰시면 되고, O는 오른쪽은요, 3분의 3아이니까 Y 되는 거지만, 뭐. 그래서 A하고 B의 몰수 b 가 이것 대 이거라고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용기에 같은 질량의 A, B가 요거죠. 질량은 같다 이거예요. 질량은 같은데 A가 B보다 더 무겁다 되어 있거든. A가 B보다 두 배가 더 무거워. 근데 질량 같으려면 그렇지 몰수는 1대 2가 되면 된다는 거거든. 따라서 B의 몰수가 A 몰수의 두 배다 이거예요. 두배 시켜버리면 되네요. 그렇지? 따라서 답 x하고 y는 같다가 떨어지는 것이. 그래서 답은 1번. 그래서 기본적으로 PV는 nRT 이용해서 뭘수아낼수 있냐? 그거 묻는 겁니다. 다음. 음, 고체식 결정이냐 비결정이냐 매우 간만에 보는 건데. 그 유리. 어, 이게 유리 보시면 뭐지멋 모양이 돼 있잖아. 따라서 아, b가 유리다. 비결정이고 그럼 결정해서 A는, 뭐, 이쪽이 얼음이니까 이게 A가 되는 거죠, 뭐. 그게 다 차았네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기억, A는 산악칼슘이다, 맞고, B는 유리니까 B 결정이잖아. 녹는 점이 일정하지 않다는 거죠. 그지 뭐, 강한 결합도 있고 약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냥 그, 결합, 결합의 세이가 일정하지 않아서 녹는 점이 일정하지 않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 니은 땡. 다음에 디귿. 분자 결정이냐? 얼음은 분자잖아요. 그런데 산악 칼슘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음이온이 붙어있는 이온 결정이니까 분자 결정, 예스는 얼음, 노는 a 가 맞죠. 그래서 디귿은 맞고,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됩니다. 됐죠? 다음. 어, 우리가... 중수소가 들어있어요. 중수소는 좀더 무겁겠죠? 따라서 밀도가 더 커서 밑에, 밑에 하나 앉았다 이거예요. 따라서 밀도는 애가 제일 크고 두 번째는 액체물이고 세 번째는 얼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기억보기가 밀도는 누가 더 크냐? 뭐 밑에 가라앉아 있으니까 중수소 들어있는 녀석이 더 크겠죠. 기억, 따라서 기억은 맞고. 분자 하나당 평균 수소결합의 결합, 수소 평균 개수는요. 얘는 질문이 고체하고 액체하는 거거든. 그럼 고체가 액체가 될때 수소결합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지? 거의 잘 묻지 않는 거. 아주 옛날에 묻던 건데. 따라서 수소결합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고체 상태 얼음이 물보다 수소결합수가 더 많다. 니언도 맞죠. 다음에 이것 1g당. 이는 거의 화원이네요. 공유결합 개수예요. 어쨌든 뭐 동위원소 뭐든 간에 화학적 성질은 같으니까 물 분자 하나당 공유 결합수는 두 개로 일정하거든. 그런데 질문이 하나 당물 분자 하나당이 아니고 1g당인 거야. 그러면 질량이 같다 치면 무거운 개 개수가 더 많아, 가벼운 개 개수가 더 많아, 가벼운 개 분자 수가 더 많을 거 아니야? 따라서 분자 수는 애보다 애가 분자 수가 더 많고 분자 수가 더 많으니까 분자당 결합이 두 개밖에 없거든. 그러면 공유 결합수도 왼쪽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죠. 그래서 답은 기니디가 되는 겁니다. 됐죠? 다음. 어, 삼투합이에요. 우리 삼투합은 파이는 CRTC가 알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U자관에서는 높이 H라고 했잖아. 좌우의 높이 차. 그렇죠 그러면 기억. 나에서 A의 몰농도는, 뭐 있죠? 물이고 몰농도, 이게 렇1몰농도니까 이런 식으로 물이 이동을 할거 아니야. 따라서 왼쪽은 수면이 떨어지고 오른쪽은 수면이 올라가는 거거든. 그럼 일로 물이 들어왔으니까 이 녀석의 농도 C는 1보다 당연히 더 작아져버리겠지. 뭐열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나에서 A의 몰 농도는 1몰 농도보다 더 작을 수밖에 없고 물이 들어왔으니까. 다음에 가에서 온도를 올리면 이거예요. 온도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H는 비례관계니까 높이 차도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H는 커진다가 맞고요. 다음에 다에서 1몰 농도 대신에 2몰 농도를 쓰면 여기서 삼투압에서 C는 좌우의 농도 차이게 하는 거거든. 따라서 2몰 농도, 농도 차이가 더큰걸 써버렸잖아. 물은 몰 농도가 0이거든. 그럼 이거 대신에 2몰 농도 쓰면 농도 차이가 더 크니까 삼투현상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죠. 그러면 당연히 H는 어떻게 돼? 증가하는 거죠. 뭐. 그래서 저식을 알고 있냐 질문입니다. 게스트 이것도 맞죠 기억은 틀렸구나 게스트 답은 니하고 디귿 됩니다 됐죠 다음 6번은 이거는 이제 분자간의 힘에 대해서 묻는 건데 그 가나다 등등 나오죠 뭐 아시겠지만 분자간의 힘 수소 결합하니까 제일 셀 거고 그 다음에 n 는무극성 n 는 극성이니까가 좀더 세겠죠 분자량은 뭐큰 차이는 안나안고있고요 안, 안 따라서 분장 안의 힘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세다. 그 분장 안의 힘이 바로 끓는 점이 되는 건데 이 자료는 뭐냐?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면 부피가 확 하고 증가해버리거든. 따라서 부피가 확 커진 이 녀석이 기체 상태라는 거. 요세 개가 기체라는 거. 그럼 여기는 액체라는 거죠. 그래서 가는 10도씨, 30도씨에서 온도를 올렸더니 여전히 액체더라. 여전히 액체더라. 끓는 점은 30도보다 높다. 그런데 나는 음, 10도씨에선 액체인데 음, 이때가 기체더라. 끓는 즉이녀석의 끓는 점은 30도보다 낮다 그다음에 이 녀석은 애초부터 기체더라. 따라서 이녀석의 끓는 점은 10도보다 낮다 그럼 끓는 점 가장 끓이기 있는 건 가가 되잖아. 따라서 가는 수소결합을 하는 이 녀석이 되고 두 번째가 나가 되죠. 그래서 이 녀석 나. 그다음에 세 번째 이 녀석이 다다 해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힌트는 어 기체가 되면 부피가 확 증가해. 따라서 온도하고 기체가 됐을 때를 비교해가지고 끓는 점이 누가 더 높냐 비교하시고 그거 가지고 분자 간의 힘하고 연결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기억나는 1기압 30도씨에서 기체 상태냐? 이게 기체라는 거 묻는 거고요. 맞죠? 다음에 단은 누구냐? 맞죠? 다음에 액체 상태에서 가분자 사이는 가는 CH3OH, OH가 있으니까 무슨 결합하지? 수소결합하잖아요. 그렇지? 따라서 이것도 맞죠? 오케이. 다 맞는 거네. 다음. 고체 결정 구조에 대해서 묻는 것이요. 그림 딱 보면 알겠지만, 채심이 빵이지. 한 가운데 하나가 딱 하고 박혀 있으니까. 채심이 빵. 자, 그런데 여기 단면은, 요 단면은 가운데 자른 거예요. 그럼 여기 가운데 잘랐으니까, 요한 가운데 잘랐으니까, 가운데만 하나가 있겠지. 여기 이쪽 면에 가, 이쪽, 이쪽 면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고. 따라서 가운데에만 하나가 크게 박혀 있는 나가 바로 B, 단면 B가 되고, 면 A는 이쪽 면본 거거든. 이쪽 면에는 에, 에, 에, 에가 모서리에 있잖아요. 가운데는, 가운데 있는 녀석은 여기에 나트러나 있지 않고. 따라서 가는 대충 그림으로 그리면 모서리에만 요래, 요래, 요래, 요래 있는 걸 찾으시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요게 단면 A. 그러면 기억. M의 결정 구조는 채심 이방이다 왼쪽 그림 보고 찾아내시는 거고. 다음에 나는 A. 나가 아니죠. 그래서 가가 A. 나는 B 되는 거고. 다음에 가. 기억면은 이거라니까. 가운데 없다니까. 채심에 있는 녀석이 이 면에 돌출이 안돼 있어. 그래서 잘라봐야 보이진 않는 거죠. 그 면에는. 따라서 기억으로 적절하다가 아닙니다. 그림이 틀렸죠. 그래서 답은 기억 하나가 되는 겁니다. 됐죠. 다음. 예, 묽은 용액의 성질 기본적인 사항 알고 있냐? 어쨌든, 묽은 용액의 성질 나오면 그식 자체가 머릿속에서 쫙라 돌아야 돼요. 어쨌든, 온도 변화 나왔으니까, 온도 변화는 K에다가 몰랄 농도. 몰랄 농도는 물의 질량분의 용질의 몰수잖아. 오케이? 이게 머릿속에서 먼저 딱 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용매는 물을 썼으니까 K는 일정한 거고. 그러면, 온도 변화는 W분의 N인데, 저 기준 끓는 점이 다 같다라고 돼 있어요. 끓는 점이 다 같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다 같은 거죠. 끓는 점 오름이 다 같다. 따라서 몰수하고 물의 질량은 빌의 관계다 이거예요. 따라서 물의 질량이 바로 용질의 몰수. 그러면 물의 질량 B가 1대 3이니까 몰수비도 1대 3 쓰시고 다음에 분자량은 B가 A의 3배다. B니까 까버려요. A분자량 1 쓰시고 B의 분자량 3 쓰면 되잖아요. 그럼 1 곱하기 1이니까 질량은 1 떨어지고 3 곱하기 1이니까 3 떨어지고요. YY니까 A도 3 나오고요. 분자량 3이니까 A는 1 떨어지는 거지 뭐. 자, 그러면, 몰 수가 바로 물의 질량이라니까 따라서 W를 내가 1로 썼잖아. 그럼면 애도 1이니까 애도 W 되는 거지. 그냥 뭐 자자자작 하고 가는 거예요. 식 하나 머릿속에서 염두에 두시고, 어떤 인자와 어떤 인자가 비례 관계인지는 뽑아내시면, 그냥 문제 푸는 겁니다. 이게 8번이에요. 따라서 기억. X는 3화이다. X가 Y의 3배냐? 틀렸죠. 그렇죠? Y가 X의 3배구요. 다음에 동원함의 기역은 9W나? 아닙니다. W가 되고. 다음에 용질의몰 분율은 나와 다가갔냐? 나눠보시면 용질의 몰수는 3분의 1배. 그런데 물의 몰수도 3분의 1배. 따라서 전체 몰수도 3분의 1배. 그몰 분율 따지면 똑같죠. 그래서 답은 D급 되는 거죠. 됐지? 예, 다음 넘어갑시다. 일몰랄농도 포도당 수용액을 만드는 실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몰랄농도는 요잘 알겠지만 밑에는 용매, 물의 질량분에 위에가 용질의 몰수자는이 관계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뭐지 싶은데 이 녀석이 처음에 포도당 xg 있었거든? 그런데 이게 100 더하기 xg이 될 때까지 물을 첨가했다는 거야. 이건 용질이고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법안낼게 이게 바로 물의 질량이라는 거죠. 우리 1몰란의 의미는 뭐예요? 1몰이 있다 이겁니다. 1몰이. 물몇 그램에? 1000그램에. 1000그램에 물에. 그렇지? 그러고 나서 정의에 따라서 비교하면 되잖아. 그런데 여기에는 물이 100그램 밖에 없다 이거야. 몇 배? 10분의 1배잖아. 따라서 이녀석의몰 수도 얼마? 10분의 1배 0.1몰이다. 뽑아내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보이가면 기억. 포도당의 분자량 0.1몰이 X그램이니까 1몰은 얘 10X 맞고요. 다음에 나에서 온도를 높여버리면 온도에 따라서 변하는 농도는 몰 농도잖아요. 온도 높여도 물의 질량이나 용질의 몰수는 변하지가 않거든. 따라서 일몰 농도하고 같아지죠. 자가신다가 아니고 그냥 일몰 농도 돼버리는 거고. 다음에 이귿 나의 수용액에 포도당을 Xg 같은 양을 더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물의 질량은 일정한데 똑같이 Xg 넣었으니까 용질의 몰수가 두배가 되잖아. 따라서 몰랄 농도도 몇 배? 두배가 돼버리죠. 그래서 저거는 1몰날인데 얘는 몇몰날? 2몰날 맞죠? 동그라미. 그래서 답은 억하고 ㄷ 되는 거예요. 됐죠? 다음. 어, 10번 문제는 퍼센트 그냥 식 대입해서 풀어도 되고요. 퍼센트 농도에 대한 식이 머릿속에 있으면 퍼센트 농도라는 건 밑에는 용액의 질량분에 위에는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이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음 이때가 0.2야 2% 그러면 기억은몇 퍼센트냐 가셔도 되죠. 그때 우리 어차피 100은 상수니까 처리해버리고 그럼 결국엔 용액의 질량이 관건인 건데 여기 추가한 물의 질량이거든. 따라서 밑에다가 용액의 질량을 한번 써보면 원래 100g에 물을 100g 넣었으니 용액의 질량 200g이고 100g에 400 넣었으니까 용액의 질량 500g이거든. 그럼 비교하시면 용액의 질량이 몇 배가 됐어요? 500이 200 됐으니까 5분의 2배 됐잖아. 그러면 퍼센트 농도는 반비례 관계잖아요. 용질의 양은 일정하잖아. 물만 집어넣었으니까, 그렇지? 따라서 용액의 질량이 5분의 2배니까 퍼센트 농도는 2분의 5배다. 따라서 이때 퍼센트 농도에 2분의 5배 시키면 되니까 기억은 얼마? 0.5다 해서 가는 거죠. 뭐. 요과 정도 수능으로 을수능 화학 선택한 친구들은 그냥 머릿속에 좀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니까 몇 배지 몇 배지 쫙 하고 오케이? 음. 응. 아참 ppm 물을 거라 묻지도 않게 어, ppm은 이거죠 어, 100 곱하면 100분율 1000 곱하면 1000분율 그러면 ppm은 100만 분율이니까 얼마 곱해야 돼? 만, 저 100만 돼야 되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얼마 더 곱하면 돼? 만 곱하면 되거든 따라서 퍼센트 농도에다가 만을 곱해버리면 ppm 나와요 따라서 여기에다가 만 곱해버리면 요값 자체가 바로 ppm 되죠. 그래서 5,000ppm, 답은 4번. 웬일로 ppm? 됐죠? 아? 예, 다음 넘어갑니다. 25도씨 일기압에서 엔탈피 관계인데 간만에 보네요. 위아래 화살표. 이건 단지 차이값만 나타낸 거. 올라가면 플러스 137, 내려가면 마이너스 137. 그러면 그 차이 값에 따라서 A 얼마 나와요? 여기에서 이거 빼면 되니까 85 빼면 50이 떨어지겠네. 기억은 맞고. 다음에, 어쨌든 애가 이게, 이게 된다는 거거든. 그러면 화학 반응식에 따라가지고 탄소 개수 두개두개 됐고, 수소 4개, 두개니까 여섯 개 그럼 여기 수소 원자 6개 있어야 되니까 H2 쓰면 되죠, 뭐. 그래서 니온도 맞고. 다음에 생성 엔탈피. 우리가 생성 엔탈피 정의가 뭐예요? 원소로부터 애를 만드는 거거든. 따라서 이걸 만들 때 원소는, 그렇죠. 흑연으로부터 와야 되죠. 따라서 흑연 그 다음에 수소 합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치 자그때 첫번째 부호가 틀렸어요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고 그래서 까그 마이너스 85인데 두번째는요 에 1몰인지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애가 1몰이잖아 그치 애가 만약에 2몰이면 나누기 2 1몰이니까 그냥 요값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85 됐죠 틀렸죠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니은이에요 하여튼 생성 엔탈피 정도 한 개는 여러분들 정의 쪽꼭 알아 놓으시고 이렇게 1몰 기준이라는 거 그리고 원서로부터 만든다는 거반 놓으세요. 다음 문제 갑니다. 증기압력이 높을수록 기체가 되기 쉽죠. 기체가 되기 쉬우니까 기체로 만들기 쉬우니까 끓이기 쉽다. 따라서 끓는 점이 낫다라고 하는 거지. 따라서 끓는점이 높을수록 증기압력은 낮고 끓는점이 낮을수록 증기압력은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쌤이 증기압력에 대한 크기 비교를 한번 하면 A보다 B가 끓이기가 더 힘들어. 기체가 안 된다 이거거든. 따라서 증기압력은 A가 B보다 세다라는 거알수 있죠. 그다음에 B하고 C를 붙여 놨더니 B가 더 많이 기체가 됐나 봐. 세게 밀어내 버렸잖아. 그렇지? 따라서 B 증기의 미는 힘이 C보다 더 세다죠. 따라서 B가 C보다 증기압력이 더 세다. 그럼 끓는 점 같은 경우는 서로 반대가 돼버리겠죠. 이런 식으로. 됐죠. 고그 질문입니다. 자, 기억. 34도씨에서 증기압력은 B가 A보다 크다. 음, 아, 작죠? 기억은 틀렸네요. 반대로 했고. 다음에 T는 78보다 크다 맞고, 분자 사이의 인력이 이거예요. 기준 끓는 점이 분자 간의 힘. 따라서 C가 A보다 더 크죠. 내려갈수록 분장하는 힘이 증가하는 거니까 디귿도 맞죠. 그래서 답은 ㄴ하고 디귿 되는 거야요 됐죠. 다음. 자, 이거 용액인데요. 용액은 용질 위주로만 여러분들 정리 잘해 놓으시면 돼요. 따라서 전체를 보니 여기 용질의 양과 더하기 여기 용질의 양 합친 것이 물로 쓰니까 용질 없잖아? 그럼 여기에 용질의 양과 같다는 것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림은 용질 A가 각각 20g씩 녹아있답니다. 그 말은 뭐죠? 여기와 여기에 용질의 값이 같다 이거죠. 오케이? 그리고 그 양은 20g이라는 것. 그러면 계산해보니 이건 뭐 XY 있으니까 계산 못해요. 이걸로 가야 되잖아. 따라서 2몰 농도 500ml니까 2 곱하기 0.5리터 몇 몰? 예 1몰 떨어지고. 그럼 용질이 전부 다 20g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도 0.5몰, 여기도 0.5몰이 있다고 라 나오죠. 그러면 250ml에 0.5몰이야. 그럼 1000ml에는 몇 몰이지? 4배 시키면 되니까 오케이 2몰 되죠? 그게 몰 농도잖아. 따라서 2몰 농도다. 또는 부피분에 몰수하셔도 괜찮고. 그래서 X는 2이다가 바로 풀리는 거고. 다음에 이거 Y 구할 건데 잘 봐요, 여러분. 응. 이게 정의부터 가는 거야. 너 5몰이 있어. 그럼 5몰 날농도란 의미는 뭡니까? 어 5몰이면 여기에 물이 1,000g이라 이 뜻이야. 물 1,000g에 5몰. 그런데 얘는 5몰이 있어? 0.5몰이 있어? 0.5몰이잖아. 그렇지? 따라서 물 물의 양도 딱 0.5배. 아, 예. 10분의 1배, 10분의 1배. 따라서 물몇 g 있지? 100g 있죠. 그럼 여기 질문 Y는 뭐예요? 전체 용액의 질량이잖아 그럼 물이 100g이고 용질이 20g이니까 Y는 몇 g? 120g이다. 이렇게 찾는 겁니다. 됐죠? 따라서 Y는 80이 아니죠. 화학식량 0.5몰이 20g이에요. 0.5몰이 20g. 그럼 1몰은 몇 g? 40g이니까 40이 맞죠. 그래서 기본적인 뭐 계산 문제입니다. 자 따라서 답은 기억하고 니은 되죠. 뭐 쉽죠? 이것도. 다음 넘어갑니다. 어, 결합 에너지 가지고 엔탈피 구하는 거죠. 여러분, A가 B가 되는 반응이 있을 때 우리가 결합 에너지라는 건 뭐예요? 결합 에너지라는 건이 결합을 끊을 때 에너지. 다음에 이 결합을 끊을 때 에너지잖아. 그럼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가고 싶어. 그러면 이 경로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되니까 반응물 결합에너지는 더해주고 생성물은 빼주면 되죠. 그러면서 저기에서 각각 분자 구조에 대해서 기본 분자 구조는 알고 있어야 돼. 자 따라서 이 둘의 결합에너지는 더해주고 N은 빼주면 이 값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200 210은 식 한번 쭉 써볼까? 그러면 반응물 결합 에너지 OF 결합이 X인데 그게 OF2니까 이 결합이 두개가 있어. 따라서 EX. 그리고 이게 전체 1이니까 1 곱하기 EX 하시면 되죠. N은 더해주면 되고. 다음에 CL. CL2니까 이 결합이 몇개 있지? 두개가 있어. 그런 분자가 한 개이기 때문에 N은 EY 더해주면 되고. 생성물은 뺄 거예요. CLF 요 결합이거든. 그런데 이런 CLF가 두 덩어리가 있어. 따라서 여기에 2를 곱해서 빼주면 되고, 그렇죠? 다음에 O2, O2, 요 결합밖에 없죠? 그런 O2가 하나 있으니까 1 곱해서 빼주면 되죠. 그냥 여기다 쓰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값이 마이너스 210이다, 이겁니다. 질문은 X하고 Y 합친 값이잖아. 따라서 X 더하기 Y는 얼마? 전부 다 2로 나눠주고 여기 있는 항목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2 나눠주면 250, 2 나눠주면 더하기 250 넘어갔으니까 2 나눠주면 마이너스 105 이렇게 나오죠. 그럼 500에서 105 빼면 얼마 나오지? 395 나오겠네. 그치? 그래서 답은 2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합에너지에 대해서 그냥 무작정 암기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염두에 두면 좀더 편하죠. 암기하기도. 그치? 다음, 넘어가요. 어, 이문제도 수능에서는 거의 잘묻진는 않는 건데 실험 내용은 뒤에 해설지 뭐 등등 참고하시면 될 거고 이런 거예요. 그플라스크 a 에놓고 구멍 뚫은 결국엔 PV는 nRT 가지고 분자량 구하는 거니까 분자량식 뭐 있어? PV분의 WRt잖아요. 그렇지? 요시. 그래서 분자량 구하는 거거든. 그래서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구멍을 좀 뚫어놨어 빠져나갈 수 있게. 그 다음에 액체 A를 놓고가열를 했거든. 그래서 모두 증발했대. 그럼 증발을 하다 보면 여기 가득 차서 구멍 뚫렸으니까 날아간 것도 있거든. 그래서 여기에는 공기는 없고, 기체 A만 있다. 기체 A만 있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몇 기압이지? 1기압이라 이거죠. 오케이? 아, 여기는 대기압을 P라고 썼네요. P. 따라서 바깥쪽 대기압이나 이 녀석 압력 같으니까 압력은 P. 줬고요. 온도는 t사라 되어 있고요. 기체상수 알로사라라고 되어 있고요. 결국 이두 가지만 알면 되거든. 따라서 분자량 구할 때 추가로 필요한 건 플라스크의 부피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질량이 중요한데 여기 기체가 되고 나머지는 빠져나갔다면서 따라서 액체 상태 a는 이거 전체 질량이고 중요한 건 여기 남아있는 녀석만 내가 집어넣어야 되잖아. 이 녀석의 압력이 p 기압이니까 그치? 따라서 액체의 질량이 아니고 <웃음> 기체 상태때 음, 질량. 그런데 어, 기체 상태의 질량을 어떻게 측정했냐. 다시 온도를 낮추니까 이 녀석이 다시 액화가 돼버린 거야. 날아간 거 빼고. 따라서 다에서 플라스크 바닥에 생긴 액체의 질량을 보시면 되죠. 기억은 나가리.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수능응을 취할 친구들은 굳이 이건 안 보셔도 될것 같기는 해요. 내시는 뭐 보면 좋고요. 다음 넘어갑니다. <웃음> 에, 우리 증기 압력 나오죠. 증기 압력은 뭐식 우리가 용액의 증기 압력은 여기에다가 용액의 용매의 물분율 곱하면 되고. 다음에 그들의 증기 압력 편하는 순수한 용매의 증기 압력에 용질의 물분율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용질의 물분율이 나왔어요. 용질의 물분율그가고 나가 용질의 물분율이2대 1이잖아. 따라서 증기압력 변화는 에 비례야. 따라서 델타 P값이 2대 1이라는 걸첫 번째 기억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용액인데 물 집어넣은 게 아니고요. 가에다가 나를 계속 첨가하고 있대요. 그래서 처음에 나를 집어넣지 않았을 땐 144. 아 이게 용액의 증기압력이네. 이 부분이 가의 증기압력 144였다고. 그래, 그래서 그래좀더 연한 녀석을 넣으니까 증기압력이 점점점 증가하는데 여기 나오죠. 1 5 2에 수렴한다. 수렴한다는 건 그렇죠. 이 녀석의 증기압력이 150이라 이거예요. 우리 용실의 몰분율 가지고 알수 있는 건 델타 P 값이거든. 그럼 델타 P 이거 A고 2A니까 A만큼 차이 나잖아. 그치? 그럼 이때 델타 P 얼마예요? 8이죠. 8. 오케이? 아, 몰분율이 A만큼 증가하면 델타 P는 8. 오케이. 그러면 0이면 여기도 몰분율 얼마 증가하지 그렇지. A 증가했잖아. 따라서 이 과정에서 델타 P도 얼마? 8 떨어져야죠. 그럼 이때 증기압력은 얼마 나와요? 160 나오는 거죠. 이 160이 뭡니까? 그렇죠. 용실의 몰분율이 0. 음, 음이 녀석의 증기압력 되는 겁니다. 160. 됐죠 아? 그럼 이제 기억 키어 보기는 기억에서 뭐 찾는 겁니까? 용실의 몰분율 찾잖아. 그럼 용실의 몰분율은 델타 P를 P로 나누라 그러면 P는 얼마? 160이고 델타 P는 160인데 150이니까 그렇죠. 10대죠. 그래서 이게 바로 기억에서 용질 A의 몰근율 되는 거죠. 16분의 1, 답은 2번. 그래서 이 16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적으로 저식 알고 있냐? 그리고 저식의 의미를 알고 있냐? 그 질문이에요. 비례 반비례 관계 묻는 거죠. 다음 넘어갑니다. 음, 지우게. 음, 물 100g에, 물의 양은 일정해요. 용질 A하고 B를 녹인 수용에 가나가 있는데, 음, 아, 가나에 대한 자료이다. 돼있죠. 그래서 얘는 이게 몰분율이죠, 이게. 몰분율은 밑에는 전체 몰수, 위에는 A의 몰수. 몰분율이 뭐라고 했어? 몰수 B라고 했잖아. A하고 전체 몰수의 B. 그렇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A하고 B가 몇대 몇의 몰수비로 있다 딱, 딱 뽑아낼 수 있고 여기도 몇대 몇의 몰수비로 있다 뽑아낼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건 XY니까 구해요. 치우시고 이거 보시면 들어가 있는 A의 질량이 W하고 1.5니까 몰수비 나오잖아요. 따라서 뭐냐면 하 A의 몰수비 줄게. 여기서 AB의 몰수비. 이거 여기에서 AB 몰수비 줄게. 그래서 각각 몰수가 몇대몇대몇대몇증가 뽑아내라 이거예요. 그럼 B는 까잖아요. 따라서 질량이 W1.5니까, 음, 2대 3이네. 따라서 A, 어, 1, 2대3 맞죠? 그래서 A 몰수를 있으면, 여기 A 몰수는 3 대죠. 그러면 A 몰수가 2인데, 이게 0.5로 나오려면 전체 4 몰이면 되거든? 그럼 전체 4 몰이니까 B가 2 몰이 있는 거죠, 뭐. 여기 A 몰수 3인데, 0.75? 그럼 전체는 4몰 나오면 되잖아? 그럼 합쳐서 4 몰이니까 이건 1 몰이 있으면 되죠. 따라서, 아, y보다 x가 더 크네요. 따라서 y분의 x 의미가 뭐예요? y보다 x가 몇 배냐 하는 거니까 두 배다. 하나 나오는 거고. 이제 a 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는 점이든 끓는 점이든, 물, 물, 물근 용액의 성질 같은 경우는 용질의 종류하고 상관없다면서. 따라서 물의 양은 100g, 100g, 용매의 질량은 똑같아. 용질의 몰수도 4몰4몰로 같은 거야. 오케이? 따라서 기준 어는 점도 어떻게? 똑같죠. A는 마이너스 T 따라서 마이너스 2T 나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온도 변화는 K에 그렇죠? 곱하기 몰랄 농도니까 물의 질량 분의 용질의 몰수잖아. 근데 어차피 물이니까 같고요. 물의 질량은 100g으로 같고요. 용질의 몰수 4몰 3몰 같으니까 같고요. 따라서 온도 변화 어느 점 내림도 같고요. 그렇게 찾는 겁니다. 답은 예, 1번이네요. 마이너스 2T 뭐 어, 별거 없죠. 다음 갑니다. 용 문제도 한몇년 전에 이제 수능에서 나와서 그퍼백 그대로 나온 겁니다. 따라서 위에 반응식두개 줄게. 그리고 밑에 생성열을 줄 건데 생성엔탈피를 줄 건데 다안 줘. 몇 개만 줄 거거든. 그걸 가지고 한번 풀어봐. 위에 반응식을 알아서 잘 조합해서. 그럼 어떻게 푼다고 했어? 첫 번째, 누구의 생성열이 나왔는지 먼저 찾고 O2, NO2, 그 다음에 N2O니까 h 죠 그리고 생성열이 나오지 않은 녀석을 삭제하는 식으로 식을 조정하면 돼요. 그러면 생성열이 나오지 않은 게 NO니까 이두 식에서 내가 NO를 삭제를 하려면 이거 개수 이고 이거, 이거 개수 3이니까 위에다가 3 곱하고 밑에다가 2 곱하고 여기에 3 곱해서 3A 여기에 2 곱해서 2B 그리고 두 식을 내가 더해버리면 그쵸? 자동적으로 A가 지워지죠. 그럼 이제 나머지 개수를 식. 새로 하나 쓰시던지 여기에다가 술줄줄 쓰면 돼요 위에다가 내가 3 곱했거든 n은 6이야 여기에 2 곱했으니까 n은 2야 그럼 6이고 2니까 6에서 2 빼면 싹지워지면서 n은 4가 될 거고 어차피 뭐 산소는 생성열렬이 0이니까 신경 쓰지 마요 그 다음에 밑에다가 내가 2 곱했으니까 요 개수는 2 그럼 남아있는 게 요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 산소는 신경 써도 돼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 a가 B가 될때 A가 B될 때 생성열이라는 건 그렇죠. A의 생성열은 원소로부터 애 만드는 거고 원소로부터 B를 만드는 거잖아 그러면 이 반응을 생성열로 표현하면 이렇게 돌아가면 되거든. 따라서 반응물의 생성열은 빼고 생성물의 생성열은 더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녀석이다. 따라서 반응물의 생성열 이 녀석이니까 N2O N2O의 생성열이 Y인데 이 n 2 o 죠 따라서 두배 그래서 빼고 마이너스 2y 그다음에 생성물 NO2 x죠? 그게 개수 4니까 4배 하면 되죠 그래서 생성물 N2O는 더해라 4x 그럼 이 식을 풀어서 x가 얼마인지 찾으면 분모는 4 들어가고 3a 더하기 2b 더하기 2y 여기 있네 3a 2b 2y 나누기 4 하시면 되죠 그래서 답은 3번 이게 식 만드는 겁니다 뭐 숫자는 어서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낫네요 문자니까 다음 넘어갑시다. 뭐이 문제도 p 분는 나라티 쓸수 있냐 그거예요. 결국 몰수는 PV 나누기 RT인데 온도는 다 일정하니까 RT 다 삭제하시고 결국 몰수는 PV다 이걸로 푸는 거죠. 뭐. 그러면 애는 몰수 몇 몰이에요? 어, P몰이죠. P 곱하기 1에서 P몰. 애는 모르겠어요. 고정장치라서 압력이 어떤지 모르거든요. 자, 그런데 애는, 음, 이거 이기압이지? 애도 이기압이잖아. 실린, 피스톤이니까. 따라서 압력 곱하기 부피하시면 몰수 나오니까 너3몰 애도 압력 같으니까, 어, 3몰 쓰시면 되죠. 됐지? 예. 뭐, 여기서 A를 더 집어넣었으니까 B는 똑같죠? 여기는 여전히 B는 3몰 이렇게 쓰시는 거고. J는 P몰. 그런데 저 P에 대한 정보가 여기 있는 거야. 밀도 나왔거든. 밀도는, 뭐, 뭐 분자량비? 에이, 그런 게뭐 있어요? 부피분의질량이죠 온도압력 같을 때는 화원에서 분자량비 쓰는 거지 뭐. 따라서 밀도가 가나가 9대8 나왔으니 질량 구할 수 있잖아. 어떻게? 밀도에다가 부피 곱해버리고. 따라서 우리 B니까 까버리고요. 가의 밀도 9, 나의 밀도 8하면 밀도 9에다가 부피 곱하면 되니까 9g. 아, X는 9라고 쓰면 되겠네. 9g. 됐죠? 다음에 1.5에다가 부피 8 곱하면 되니까 얘는 오케이 12g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런데 x가 9g이거든요. x가 9g이니까 w는 3g 되는 거지. 그렇지? w는 3g 따라서 w가 3이니까 38에 오케이. 너는 24g 되는 거고. 오케이. 어야 그러면 a의 개수 봐봐. 여기 12개는 12g인데 여기는 9g이거든. 그럼 a의 수, a의 질량이 몇배 됐어? 12분의 9배 됐죠? 12분의 9배니까 4분의 3배네. 그러면 a의 개수도 4분의 3배. 그럼 여기에 4분의 3배 시키면 몇개 있어? 예, 4분의 9개죠. 뭐. 몇 개라고? P 곱하기 1, 그게 4분의 9죠. 따라서 갑니다. P는 얼마? 예, 4분의 9 쓰시면 되고 A하고 B의 분자량 비교하면 돼요. 4분의 9몰인데 9g이래. 그럼 너 하나 무게는 4, A의 분자량 4. 3몰의 B가 24g이래. 그럼 B 하나의 무게는 38, 24, 8. 따라서 A의 분자량 4, B의 분자량 8이니까 A분의 B의 분자량 B는, 예, 2 떨어지죠. 그래서 답은 2분의 9 이렇게 나옵니다. 매우 심플한 거죠, 뭐. 그지 그래서, 결국 뭐, 뭘수 뽑아가지고요. 그냥 뭐, 질량비 해가지고 몇대 몇이냐, 뭐냐, 뭐냐. 이게 분자량 계산. 기본적인 화학신량과 뭘.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1 9번 됐죠? 예, 답은 5번이네요. 다음 문제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체 파트 이쪽 문제 특징이요. 몰수는 pv 나누기 rt 다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가 그냥 화원하고 똑같아요. 몰과 화학식량 계산할 수 있어? 그다음에 화학 반응식 기본 알고 있냐? 그 질문입니다. 거의 다가. 화학 반응식, 어, 그것도 왜 이렇게 작게 나왔니? 이 그림이 좀 작아서 여기 좀 크게 크겠, 크게 쓸까요? x 더하기 y. 여쭤도 보이나? 여기쯤에다가 좀 크게 써야겠다. x 더하기 Y는 화살표, Z계수가 얼마인지 모르겠고. 대체? 우리 어쨌든 몰수는 PV 나누기 RT인데 음 온도 일정이니까 RT 날려버리시고 PV가 몰수다. 따라서 2 곱하기 1은 2개. 다음에 1 곱하기 1은 1개. 1 곱하기 1은 1개. 1 곱하기 X니까 너는 X개 딱 해놓고 이제 스타트 가자고요. 이게 좀 헷갈리죠. 누구를 열었냐. 근데 이제 결국 이런 문제는 화학 반응식을 잘 컨트롤할 수 있냐 이거예요. 결국에는 이 스몰 제트. 어쨌든 A하고 B 둘 중에 하나를 열어서 반응을 완결시키고 그다음에 꼭지를 닫았거든요. 여러분 꼭지 열었더니 얘가 1기압이야. 그럼 여기도 1기압이죠. 그럼 닫았어. 그럼 여기도 1기압, 여기도 1기압. 압력은 똑같죠. 전체 압력은 1기압. 따라서 나 과정 후 A를 열고 했는지 B를 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의 압력이 1.5기압. 오케이? 그럼 여기도 1.5, 여기도 1.5. 전체 얼마? 1.5죠. 그럼 전체 1.5인데 부피가 2L 나왔으니까 개수 구할 수 있네. 나 과정에서 전체 개수는 1.5 곱하기 2L 해서 그렇지 3개. 그거보다 작다 했으니 전체 몰수가 3보다 작다. 이게 무조건 이걸로 먼저 달리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A가 다 사라졌는지, A를 열었는지, B를 열었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야. 오케이? 일단, 연 상태에서 개수 센 겁니다. 연 상태에서. 그럼 내가 연 상태에서 보면, 일단 여기 개수 몇개 있니? 두 개, 세, 한 개, 세개 X니까 반응 전에 전체 개수는 세 개보다 더 많잖아요. 근데 반응을 했더니 세 개보다 줄어야 된다는 건, 반응하면 전체 개수는 준다 이거죠. 전체 변화는 마이너스. 그럼 전체 변화가 마이너스라는 건 반응물 개수 압이 생성물보다 크다 이 뜻이거든. 그런데 개수는 자연수잖아. 따라서 a 1이고, 숫자 쓸까요? a1이고 a1이니까 마이너스면 가능한 숫자 1밖에 없죠. 그렇지? 따라서 현재 내가 a를 열었다고 라 지금 가정한 겁니다. a를 오픈해버렸으면 z는 1되고 전체 변화는 마이너스 1이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전체 변화가 마이너스 1이면 여러분 마이너스 1이면 첫 번째, X가 처음에 두 개가 있었고 Y가 x 에 있었는데 누가 다 사라졌는지 판단해야 되잖아. 숫자 있는 것부터 해버리면 돼. 네가 다 사라졌다. 그럼 X가 만약에 두개 사라졌다 해보자고. 그럼 무조건 Z는 몇개 생기지? 그럼 두 개가 생기잖아. 따라서 X가 두개 사라지면 Z가 두 개야. 문제가 있네. 무조건 레오는 한 개가 있거든. 그런데 X가 다 사라지면 일단 Z는 두 개인 거야. 두 개. 그렇지? 그럼 벌써 몇개 됐버려? 세 개니까 이 조건에 안 맞잖아. 그러면 두 번째, Y가 다 사라졌으면 전체 변화 이용하는 거야, 전체 변화. 아이 전체 변화 써볼까? 자, 자, Y가 X야. 너 X 사라졌어. 그러면 Y가 1 사라지면 1 빼면 돼. 그럼 x 사라지면 얼마 빼지? x 빼니까? 그렇지. x 빼면 되는 거야. 따라서 y가 다 사라졌으면 반응전이 2 e 더하기 x 더하기 1이거든. y가 다 사라졌으면 a 만 빼면 돼. 그럼 그냥 몇 개야? 그렇지. 그냥 3개 돼버리잖아. 어떤 경우든 간에 전체 몰수가 3개보다 적을 수는 없어. 따라서 a를 연게 아니다라는 걸 찾는 거야. 그렇죠? 오케이? 됐죠? 따라서 누구 여는 것이? b 여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거야. b. 그럼 B를 열었으니까 B 열었으면 2하고 1이니까 일단 3개거든. 근데 반응 후에 3개보다 작다 했으니 당연히 전체 변화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그럼 마이너스니까 Z의 개수는 1이 될 수밖에 는 없죠. 그럼 B를 열어서 X가 2개고요. 그 다음에 Y 하나인데 그럼 당연히 누가 다 사라져요? Y가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럼 Y가 한개 사라지면 X 하나 사라지니까 X 하나 남고요. 그 다음에 Z 하나 생기니까 Z가 하나 있죠. 문제는 이두 개가 골고루 퍼지거든요. 1 리터, 1 리터니까 같은 양으로 반반 나뉘어 가겠죠. 그리고 꼭지를 닫았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건 그렇죠. x가 0.5개, 그 다음에 y도, 어 y도, 어, y된다. z도 0.5개라 이거예요. 이 상태에서 요두개 c를 연게 다예요. 그럼 c를 열어서 반응을 시켰는데 최 x가 다 사라졌답니다. 그럼 x 다 사라지면 개수 이용할까? x가 하나 사라지면 1배. 그럼 x가 0.5 사라지면 전체 값에서 0.5만 빼면 돼. 그럼 반응전 전체 얼마야? 자, 이거 x, 이거 1, x 더하기 1에다가 요 값이거든? 거기에서 m만 빼주면 돼. 그럼 m만 더하면 되겠네. 그러면 반응 후 다해서 반응 후 전체 값은 x 더하기 1 더하기 0.5니까 1.5 그 값이 여기에 있는 용기 누가 2야? 그런데? 아, 여기 이구나. 거기에 있는 압력이 1.25 기압. 여기가 1.25, 여기도 1.25. 전체 1.25잖아. 그럼 1.25 곱하기 부피 2리터니까몇개 나오지? 오케이. 2.5 떨어지죠. 그래서 엑 X는 얼마나 옵니까? 1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결국 화학 반응식에 대한 이해가 있냐, 없냐. 그 질문이에요. PV는 NRT? 그거는 매우 중요한, 중요한 역할은 하지는 않죠. 여기서는요. 기억 나에서 꼭지 A를 열었다. 틀렸고요. B고. X는 e, 어 Z구나. Z는 1이다. 그렇죠. 맞죠? 다음에 여기서 구한 X도 1이다. 맞죠? 이게 20번. 에이, 그래서 뭐 항상 파트하는 친구는 당부하는데 요즘에는 좀 열심히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꼭 비단 기체 파트뿐만이 아니고요. 어, 뒤에 평형이든 등근 문제에도 조용히 되기 때문에 어, 화원에서 화학반응과 양측관계 계산 기본급 이상으로 오케이 기초, 기초에다가 기초 기본급 정도 저 이해하는 것 정도까지 꼭 연습 많이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화학식량과 몰에 대한 계산도 기본적으로 좀 해놓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이런 등급 문제에서 좀 편하게 넘어갈 수 있어 평형, 반응속도, 그 다음에 기체 파트까지 해서 오, 쉽죠? 화투, 수능 치고는요. 수능 문제는 아니지만은, 오케이? 수능 대비하는 친구들한테 있어서는 공부 좀한 친구들은 쉬울 거고, 점수가 좀 낮은 친구들은 아직 공부가 다안 돼서 그런 거예요, 단지. 그래서 너무 와우, 불안해. 할 필요 없고, 보통 한 9월까지 가게 되면 대충 이렇게 공부가 되면서 점수가 따라잡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좀 점수 안 나온 친구들은 빠진 부분들 개념 좀더 훑어보시고요. 이렇게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요걸로. 경기도교육청 화학 2 문제 해설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 수고했어요.